라고 생각해야 돼요. 틀리면 안 된다. 자, 경제론 보죠. 경제론은 사실 암기 코드, 코드보다 이해하는 게좀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오늘 수업은 사실 새로운 걸 모르는 걸 알아가는 시간은 아니에요. 아는 것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 첫 번째,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제, 저량과 유량 구분할 수 있어야죠 저량이 제자가 통부인,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그래서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인구수 이렇게 나오면 저량이죠 저량. 이거 아닌 나머지는 다 유량으로 보는 거죠 유량 자 기본적으로 유량을 얘기할 때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하니까 거래량 수요, 공급, 이걸 수급이라고 하죠 수요, 공급의 거래량, 수입, 지출 이걸 합치면 수지라고 하죠 수지, 자, 그러니까 수입을 얘기할 때 이거 한번 잠깐 보죠 지대는 수입 맞아요? 지대 지대가 뭐예요? 토지, 임대료죠? 임대료, 수입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는 수입이니까 유량이죠 지가는 뭐야 지가 집가. 토지의 가격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집가는 뭐야? 저량이에요. 집가. 이렇게. 자, 감정평가액은 뭐야? 감정평가액. 가액. 감정평가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이 뭐야?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을 가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액 나오면 뭐예요? 저량이에요. 감정평가액. 이렇게 나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한자로 나오는 것들요. 가짜가 가격이고 이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고 가액은 가격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암기된 건첫 번째고 내가 유량저량 문제는 모두 다 맞추겠다라고 한다라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원래 이제 수요공급은 유량인데 어떤 공급은 재고 주택 공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재고주택 공급량이 나왔어요. 공급량 나왔으면 유량인데 여기에 재고가 나왔죠. 재고주택 공급은 뭐다? 저량이에요. 저량. 재고가 나오면 저량이다.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공급은 주택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을 신규주택 공급을 유량 개념이라고 하고 재고주택 공급은 저량이죠. 자, 그러면 얘는 재고주택 공급과 신규주택 공급을 좀더해서가면 이건 시장론에서 구분하는 건데 우리가 공급을 단기 공급이 있고 장기 공급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단기라고 얘기할 때는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은 단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거 해석해야 돼요 신규는 시간이 단기라는 건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계는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공급이 가능하냐? 만들어져 있는 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죠 이건 짧은 시간에 가능해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뭘 얘기한다?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이고 재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고 신규 주택 공급이 장기 공급을 얘기하고 얘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거고 첫 번째는 제자가 통변을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주택의 공급에서는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단기는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니까 머릿속에 딱 이걸 정리해 놓을 건 단기는 신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럼 단기의 공급 가능성 뭐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거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 원래 이제 자, 가격 같이 이렇게 인구수 나오면 이건 저량인데, 만약에, 만약에,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왔어요. 인구 변동분 또는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저량에다가 뭔가 붙어져 있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 낼 때. 다른 건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붙어져 있는 거 신경 쓸건 없는데, 변하는 값이 이렇게 붙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저량이 아니라 뭐가 된다? 유량이 되는 거예요 유량 우리가 가격, 가치, 가치 얘기하면 예를 들면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라고 할 때는 현재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통보인을 외웠는데 여기에 붙어져 있는 말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이렇게 변동분, 상승분 이렇게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다른 거 붙어져 있는 건 신경 쓸게 없는데 절량이 나왔는데 붙어져 있는 게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다 그럼 유량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억해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유량, 절량은다풀수 있죠 시점의 절량 기간의 유량 이렇게 나와야죠 현재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이니까 절량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량과 유량을 구분할 때첫 번째, 절량, 제 자가 통부인 외워야 되고 주택 공급에서 재고 주택 공급이다, 단기 주택 공급이다. 이건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에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재고 주택 공급은 절량 개념이다. 그리고 저량이 들어가 있는데 제자가 통분인데 변하는 값과 같이 붙어져 있어. 그럼 얘는 뭐 갈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정리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공급 한번 보죠. 자, 건축규제가 강화되었대 이건 고,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에요 커질 조건, 탄력성이 커질 조건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탄력적이래요 근데 건축규제가 강화됐대 그럼 공급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대 공급은 비탄력적이죠 비,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 어렵게 만들 거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또는 공급하는데 생산하는데 시간이 소요시간이라 그래요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공급의 생산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공급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공급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쉽게 만드냐, 빠르게 만드냐 이럴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머지가 이제 세수주장 비싸용 이렇게 비싼이 비싸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비싼 사치품 얘기하는 거예요 세분화할수록 자세히 나눌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고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고 이거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고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이건 뭐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도 나왔고 당년은 답으로 나왔어요 장기가 무조건 탄력적이다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얘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거고 자, 특히 장기라는 건 이건 관찰시간 관찰시간 또는 측정기간 측정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로 이렇게 짧게 봤다 이건 단기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1년으로 이렇게 길게 봤다 이건 장기로 봤다는 거예요 짧게 보는 것보다 길게 보는 게 이게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란 말은 한번 응용 지문 한번 볼게요 수급 조절이 수급 조절이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왔을 때 수급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어려운 건단기예요장기예요단기에 어려운 거예요 단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할수록 무조건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럼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양이 많이 변하는 건 양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둘다 얘기하는 거예요 둘다자 둘 다. 공급을 얘기할 때잘 봐봐요 공급이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하는 게 탄력적 조금 증가하면 비탄력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하는 게 탄력적 조금 감소하면 비탄력이래요 그럼 공급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고 라할때 공급법칙이 있어요 비싸면 판다 안 판다? 산다 이거 말고 이건 사는 건 수요고 파는 거니까 공급이죠 비싸면 판다 비싸면 공급량이 증가할 거예요 이때 탄력적이면 많이 증가, 비탄력이면 조금 증가 싸으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가격이 싸으면안 파는 거죠 공급량이 줄죠 이때 탄력적이면 많이 줄고 비탄력이면 조금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데 수급 조절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면 균형을 이루어서 가격을 형성할 건데 균형 가격을 형성할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변화되지가 않죠 잘 맞아요 언제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 단기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지 못한다 비탄력이니까 장기에는 탄력성이 커지니까 양이 많이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려운 건 단기일수록 조절이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장기에는 조절이 가능해요 양이 많이 변할 수있으니까 그래서 장기로 넘어가면 탄력성이 커져서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 정도로 조절이 가능한데 짧은 시간에는 균형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균형 가격 형성은 언제 어려운 거야? 단기 어려워? 장기 어려워? 단기일수록 어렵다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단기는 비탄력적이어서 수급 조절도 어렵고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렵다 알아듣고 있을까요? 그러길 바래. 네, 중요한 질문이니까 작년 답이었어요. 자 세수, 주장, 비싸용 이건 뭐 우리 시험에서 암기만 되어 있어도 무조건 보너스로 맞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암기돼 있어야 되고. 자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재화를 구분할 때 소득에 따라서 돈을 벌때 사는 재화, 돈벌때안 사는 재화 이걸 구분할 때는 정상제, 열등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제, 열등제는 돈벌때 사는면 정상제 돈벌때 오히려 안 사면 열등제라고 하고 두 개의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두 재화가 비슷하면 대체제 서로 도와주면 보완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재화가 비슷할 때는 사면 얘는 살 필요가 없죠. 살때안 사면 대체제. 도와주는 거니까 살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졸리, 졸립죠? 졸립 졸려. 네. 밥 먹고 왔으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한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대체제, 보완제 얘기하는 건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돈벌때 사냐 안 사냐는 건 이건 정상제 열등제 얘기하는 거고 소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두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 대체재, 보완재. 자, 대체재는 비슷한 재화예요. 비슷한 재화, 제와,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라고 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얘를 하나 샀어. 얘 샀으니까 비슷한 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때안 사는 재화 대체재, 사고 안 사고 이렇게 되면 대체재다. 살때안 사면 두 재화의 관계가 이걸 뭐다? 대체재라고 한다. 이름 이런 거죠. A의 가격이 올랐대요 자, 이럴 때 B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해석해 보면 야 A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어? A 가격이 비싸졌는데 B를 많이 샀죠? 왜 그랬어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A와 B는 관련이 있어요 이 관련이 관련이 무슨 관계냐 대체재냐보완재 관계냐 이거 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할 때 모든 재화는 수요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A가 비싸졌어. 그럼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 그러면 A 안살때 B를 샀네. 그럼 두제안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질문 보죠. C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D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C가 싸졌는데 왜 D를 샀어?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관련이냐? 대체제냐, 보완제냐 따져봐야죠. 그럼 보죠. C가 싸졌어. 그럼 C를 산다 안 산다? 산다. C를 살때 얘도 샀네. 살때 샀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샤프 사면 샤프 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를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그러니까 결론은 안살때 사면 대체제, 살때 사면 보완제.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그냥 100% 나오는 거예요. 경제론에서. 자, 대체제, 보완제 관계, 투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자, 얘도 중요하죠. 뭐, 보니까 경제론 다 중요하네.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 내리는 거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 완전 비 내린다라고 하면 수직선을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가격과 양 이렇게 있을 때 수직선 나오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직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이거 진중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론에서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결과에 당되는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볼때 중요한 건 좌우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좌초로 가면 양이 감소 우측 가면 양이 증가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좌측 가냐 우측 가냐가 중요하다 양이 감소냐 증가냐가 중요하다 그럼 수직선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얘가 가격에 올라가나 내려갔다 할수 있어요 가격이 근데 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움직일 수는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이걸 말로 해석해봐 이건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바꾸면 양은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애 변하지 않는다를 한자로 뭐라 그래 불변이라 그래요. 불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일정이라 그래. 이건 고정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가? 양이 양이. 양이 불변인 곡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양이 불변인 거,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양이 0이에요. 0은 아니지. 0은 여기죠. 양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야? 백이에요 그럼 양은 얼마로 일정하다? 100으로, 일정하다? 100으로 일정하다.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걸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 Q는 100. 이걸로 끝나는 거죠. Q는 언제나 100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PQ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함수식인데 P는 숫자, Q는 숫자. 이건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Q는 100이다. 이걸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말로 읽으면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양이 언제나 일정한 거 이건 수직선 완전 비탈력 자 그러면 이제 수평선도 보면 이렇게 됐을 때 P, Q 있을 때 수평선 이렇게 된다면 라 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네요 맞죠? 얘가 좌우로만 움직이잖아 올라가 내려가지 않죠. 이걸 완전 탄력이라고 하고 완전 탄력. 얘는 수평선이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이렇게 되겠네요. 가격이 불변. 근데 가격이 0은 아니죠. 얘가 만약 200이라면 얼마로 일정? 200으로 일정. 함수식은 어떻게 쓴다? P는 200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탄력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완전 탄력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가격은 일정 완전 비탄력 나왔다 무조건 양은 일정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잘 정리해놔야 되고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자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활용 내용인데 자, 보죠. 일단 첫 번째는 비탄력일수록, 탄력성의 활용인데, 이 고가가 유리하다는 건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입. 자,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고가라는 건 가격이 뭐할 때? 가격을 올릴 때. 올릴수록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부담이란 건 무슨 부담이에요? 조세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 이거 얘기할 때. 그래서 가수비가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어요. 가수비가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석할 건, 수요가, 이 수요의 탄력성이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외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총수입이 나오면 해석해야 돼 총수입. 이 총수입이 나온다라면, 비탄력적일 때, 고가로 팔아야, 이건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거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한다는 거. 만약에 비탄력일 때 여기에 저가가 나왔어. 저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비탄력일 때 고가가 여기에 만약에 감소된다, 불리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총수임이 나오면 세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비탄력 나오면 고가가 유리하다 이거 하나 기준 잡아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하나 기준을 잡았다면 라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하대요 총수입면에서 그럼 비탄력일 때 저가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일 땐 고가가 유리했잖아요 그럼 탄력적일 때 고가는 불리하겠지 그럼 탄력적일 때는 저가가 뭐한다? 유리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기준 잡고 나머지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쉽게 다 해석돼요 하나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개가 연결돼야 돼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하다 총수입이 증가된다 그래서 총수입 나오면 얘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체크하고 얘가 고가 유리 만약에 문제에서 주로 틀리게 된다라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만약에 탄력적일 때 고가가 유리하더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원래 세계가 연결되어야죠. 고가일 때 유리하는 건 뭐일 때? 비탄력일 때. 이 틀린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비탄력인데, 비탄력인데, 고가가 불리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해야 되는데 틀린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비탄력일 때인데 저가로 팔았더니 총수입이 증가되어서 유리하대요 틀린 거죠 고가일 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비고가가 유리하다 이걸 딱 정해놔야 돼요 비고가가 세 개가 연결이 잘 맞아야 된다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죠? 다 잠오는 것 같아 자두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비탄력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공급이지 <웃음>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이게 비탄력인 거죠. 그럼 세금은 누가 많이 낸다? 공급자가 많이 낸다. 그래서 결론은 공급자가 공급자의 소세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은 좀더 해석하자면 원래 재산세 같은 건 임대인이 내야 돼요. 공급자. 공급자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주택에서. 자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다 내지 않아요. 임대료를 올려서, 일부 올려서 누구에게 떠넘겨?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조세의 전가. 임대료를 떠넘겨서 조세의 전가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누가 많이 낼 거냐를 탄력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면 라 공급자가 많이 낸데 그럼 임차인에게... 조세의 전가를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지 임대인이 많이 냈으니까 많이 떠넘기지 못한 거죠 만약에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나왔는데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대요 그럼 누가 많이 내냐고 라할때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수요가 비탄력이죠. 얘가 작으니까. 그럼 누가 많이 낸다? 수요자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근데 원래 재산세 같은 건 임차인이 낼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떠넘긴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많이 냈다는 건 조세의 전가가 어떻게 나타난 거야? 크게 발생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 많이 낸다 무조건 맞아야죠 이 문제는 근데 요즘은 계속 조세 총론, 조세 정책에서는 지방세, 국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 나오고 있죠 지방세 세 가지 뭐야? 그냥 나와야 돼 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단계, 재산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국세 중에 취득단계의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이게 나왔고 보유단계의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의 국세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무조건 지방세 세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 뺀 나머지는 그냥 국세로 봐도 괜찮다 학교론에서는 자 탄력성의 활용이었고 참아요. 아, 물론 뭐 참을 것까지는 없다. 그냥 졸리면 자. 그냥 자고 집에 가서 영상 또 열심히 보고 얼마나 힘들면 졸리겠어 자, 보죠. 경기변동에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이것만 외우면 되죠. 순무계장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무작위는 불규칙이라고도 얘기하고 불규칙적 얘가 중요해요. 장기적이란 건 원래 일반 경기는 10년 주기로 경기가 변해요. 부동산은 약 2배 정도, 18년 주기로 경기가 변하는데, 이 장기라는 건 50년보다 더 넓, 더 길게 경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길게, 50년 이상을 걸린다. 그러면 50년보다 더 길게 걸린다는 건, 서서히 좋아졌다가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이걸 추세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기적 경기 변동을 추세적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 나오는데 순환적 경기 변동은 회상 후하 순서로 가는 거예요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회상 내려가는 거 후하 상 다음에 하가 아니라 상 다음에 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상 후하 그래서 순환적 경기 변동은 회상후와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 경기가 5월을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왔어 후퇴기 나왔죠? 이건 무슨 경기 변동이냐? 순환적 경기 변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순환적 경기 변동 자, 무작위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원인이죠 예상을 못한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 이때 전쟁, 자연, 재해.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죠. 이 정책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금융정책을 강화시켜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경기변동? 무작위적 경기변동이에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 전쟁에 의해서 경기가 지금 나빠졌죠. 지금 경기는 경기가 침체되었어요. 침체되었는데,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물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되는 건스테그네이션이라고 스테그네이션. 해요 근데 지금 나쁜 거 나쁜 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요즘 지금 세계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나쁜 거 나쁜 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에 10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의 답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이거예요 근데 얘가 나타난 이유가 보통 지금 전쟁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국과 미국의 패권 정쟁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난 이유는 무슨 경기 변동의 유형에 해당되냐라고 하면 무작위라고 나와야 돼요 이럴 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경기 변동 현상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예요 나쁜 거 나쁜 거가 동시에 나타난 거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 계절마다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앞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임대주택 공실률이 늘어났다 또는 봄, 가을철, 이사철마다 주택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또는 겨울철마다 건축경기가 나빠졌다 이렇게 계절마다 나타나면 계절적 경기변동 장기적이면 오래 걸렸다 추세적이란 단어 기억하면 되고 추세적, 서서히 변하는 거 장기적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 특징이 주역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죠 스태그플레이션 기억해나요? 스태그플레이션 내일? 내일? 아 내일 모의고사? 아 내일 모의고사 보는구나 내일, 내일 안 나와 내일 안 나와 <웃음> 내일 문제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 너무 욕하지 말고 제가 냈지만 어,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냈어요 정말 고심해서 문제 좋은 문제 많이 냈으니까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 알았는데 전에는 맞았는데 이번엔 틀렸네 그러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건 중에 구멍난 게 있다는 얘기죠 어, 모자랐던 부분이 뭔가를 채워가지고 여기까지 알아놔야 내가 본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틀린 거에 너무 네, 심란해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네,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한번 보죠. 어떤 경기 변동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의 경기가 가장 먼저 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재화의 경기가 변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는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일반 경기에 비해, 앞서 가는 거예요? 뒤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거죠. 후행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반 경기에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자, 뒤따라 가는데, 그냥 똑같이 뒤따라 갈 거냐가 아니라, 자, 부동산 중에는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상공업용 부동산도 있죠. 주거용과 상공업용이 다르게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일반 경기와 좋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은 안 좋게 가는 거고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얘는 안 좋게 뒤따라 가는 거고 상공업용은 좋게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뒤따라 갈 거냐 일반 경기 좋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은 안 좋게 뒤따라 간대 그래서 이걸 뭘 한다? 역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공업용은 뭐 한다? 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따라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뒤따라 갈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뒤따라 가요 후행이 일반적인데 주거용 부동산은 뒤따라 갈때 반대로 뒤따라 간다 그래서 이건 뭐 이건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 암기만 하면 돼요 주역이라고 주거용은 뭐 한다? 역행한다 일반 경기와 역행해서 뒤따라 간다 라는 거예요 자 후행이란 말 나올 수 있어요 후행은 뒤따라가는 거고 역행은 뒤따라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뒤따라갈 거냐 반대 방향으로 뒤따라가냐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은 역행하면서 뒤따라간다 부동산은 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일반 경기 뒤따라가는데 주거용은 역행하면서 뒤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주역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주거용은 역행한다 자회상후와 올라가는 거 회상 내려가는 거후하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자, 올라가는 거 회상, 내려가는 거 후한데, 여기에 후, 하, 이렇게 있을 때, 자, 경기가 내려가고 있대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때 시장에서 보면, 매수인의 수와 매도인의 수 중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다 팔려고 해, 살려고 래 그래. 팔려고 하겠죠? 산다고 하면 안 돼. 경기가 떨어지니까 나빠진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서로 팔려고 해, 먼저. 그래서 매도인 수가 많죠. 얘가 한명인데 얘가 100명이에요. 그럼 경기를 결정하는 건 수요 공급이라는 거래가 한번 일어나야 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사냐에 따라서 경기가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건 누구다? 매수인이다. 그럼 중개인은 누굴 더 중시해야 돼? 매수인을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누굴 중시한다? 내려갈 때는 하수를 뭐한다? 중시한다 그럼 중시되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럼 얘는 거래를 미룰까 당길까 이렇게 봐야 돼요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먼저 살려 그래? 나중에 살려 그래? 나중에 살려 그래요 그러니까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역시 뭐한다? 미룬다 거래를 미루는 성질이 있더라 미루는 경향이 크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후퇴와 하향에서는 매수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시하고 매수인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이렇게 나와야죠 올라갈 때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주도하고 매도인이 거래를 미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놔야죠 암기해놓으면 이 어려운 질문들을 쉽게 풀수 있으니까 하수중시, 아랫사람 중시라 하면서 하향기나 후퇴기에는 매수인을 중시한다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 자 거미집이론 보죠 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항상 그랬어 뭐 오늘, 오늘만 오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거미집이론에서 수료명이 될 조건 이건 뭐 진짜 보너스로 맞아야죠 보너스로 뭐가 커야 된다 수유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면 수료명이고 또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 반대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울기가 나올 때 만약에 함수식이 나온다면 라 함수식이 나오면 뭘 구해서? 기울기의 크기를 구한다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값으로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다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수유와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공기가 크면 무슨형? 수렴형 이렇게 판단한다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이렇게 자,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 P 앞에 있는 숫자분에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쓰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P는 100마 2QD 이렇게 나왔고 자 P는 200 플러스 2분의 1 QS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 함수식이 뭐 2로 해보죠 2로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 e 시장이 A 시장의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건 무슨 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수요 공급이 안 나왔잖아 그죠? 알아내야지. 여기 D가 있죠. 그럼 뭐 거라는 거예요? 수요 거라는 거고 S가 나왔죠. 누구 거? 공급 거. 우리 시험에 수요 공급이라 안 나오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D와 S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디맨드는 수요, 서플라이는 공급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이제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기울기 크기에서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니까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얼마? 2. 그럼 얘 수요의 기울기 크기는 1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급의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2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0.5로 계산해야지. 0.5로. 자,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2분의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5 나누기 2 해봐. 얼마야? 아, 얼마야? 0.25. 어, 진짜 암산했어? 어, 그래? 대단한데?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기기 크기 구한 거죠. 근데 이제 공기가 작은 거죠. 공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뭐다? 발산형 이렇게. 이게 만약에 3분의 1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0.333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값을 안 구해도 괜찮아 그냥 비교하는 거니까 0.33 나누기 2 해가지고 여기에 근사값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나왔을 때3분의1 나오면 0.33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이건 정확히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니까 물론 범붐수라는 게 있죠 아 그거 나중에 해 그래 알겠어 나중에 쉬었다가 3편 시작론 보죠